와서 아마 던져지는 타이밍을 자 조금 더 점점 멀리 가죠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버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비거리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비거리를 낼때 우리가 정말로 빠르게만 친다고 비거리가 나간다면 아마도 연습장의 모든 분들은 비거리 멀리 보내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일단 가볍게 한번 자 정말 가볍게 스윙만 이렇게 했는데 한 200m 정도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아마추어분들 남성 골퍼라면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90에서 200m라고 알고 있어요 평균으로 어, 여성 골퍼분들은 평균이 한 140m 전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200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는데 저 입에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치지는 않았죠 자 정말 부드럽게 올려서 공을 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비거리를 낸다고 라 생각하면 일단 상체, 특히 손목이라든지 전완근이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역동적인 것보다는 올라가는 스피드하고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내 몸과 내 클럽 헤드가 같이 가고 같이 온다 그러면서 공의탁점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, 힘은 바로 여러분들 전환동작 이 레깅이라고 하는 이 동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손에는 레깅이 걸리고 샤프트가 잘 보세요 몸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샤프트가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가깝게 내려오는 걸볼수 있죠. 자, 샤프트하고 몸이랑 멀어지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공간이 좁아져야 이 클럽 헤드가 지금 저 뒤에 있잖아요. 자, 저 뒤에 있는 클럽 헤드가 엄청나게 빠르게 풀려 나갈 거예요. 프로님들처럼 멋지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풀고 싶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죠 레깅이라고 하는 거자 그럼 두 번째 이 레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 해도 됩니다 이 샤프트를 잘 보면서 오세요 보면서 이 샤프트가 전환 동작이 될때 굉장히 우리 몸에 뭔가 쓸려오듯이 이렇게 쓸려고 쓰다듬 듯이 쓰다듬 듯이 가깝게 와야 돼요. 가깝게.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아마추어분들 스윙 보면 이 각이 굉장히 멀리 멀리 오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으로 앞으로 튀어나오죠. 근데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 샤프트를 보고 하세요. 보면서 전환 동작때잘 보세요. 이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오면 올수록 쓰다듬 듯이 쓰다듬 듯이 오면 올수록 아마 오른손이 굉장히 유연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왼쪽이 확실하게 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터트릴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레깅이 잘안 되는 분들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아크가 작다 아크가 뭐냐 맥스윙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크 손과 몸의 공간을 누가 더잘 유지하면서 오느냐 이걸 아크라고 하는데 이 아크가 이렇게 좀 좁아진다 그런 분들은 더 좁아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넓은 공간을 찾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아크를 좀 크게 그려주는 훈련을 해주면 좋아요 쭉 위로 멀리 보내주면 또 우리가 왼쪽으로 갈때 저절로 따라오겠죠 이때 치려고 하지 말고요 오른손으로 그냥 걸어만 잡아주고 우리 몸에 쓸려오듯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스파인 앵글은 지키면서 하나 둘 멀리 보내주세요 멀리 보내주고 물고기 꼬리처럼 헤엄치듯이 손목을 유연하게 그래서 이스트로폼이 몸에 쓸려다니듯이 오면 저 멀리 있는 클럽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몸을 더 확실하게 탁 쳐주면 더 빠른 헤드 스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던져놓고 샤프트가 몸에 끌려온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내 샤프트가 최대한 이 오른쪽 어깨에 쓸려오듯이 내려온다 그러면 손목이 엄청 유연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느낌이 많을수록 아 내가 그동안 풀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치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도 가볍게 그냥 올라가는 스피드하고 내려가는 스피드 일정한 거예요 근데 거리가 점점 멀리 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220m를 치기 위해서 역동적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공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백스윙의 아크를 좀 크게 그려주고 왼쪽으로 올때 샤프트가 내 몸에 쓸려오듯 오는 거죠 와서 아마 던져지는 타이밍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, 조금 더 점점 멀리 가죠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됐다 나는 이제 한 200이 평균 이상 나간다? 자 이제 그때 헤드스피드를 조금 더 증폭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샤프트를 보면서 아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쓸려오듯이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딱 치면 아마 머리가 앞으로 안 나가 있을 거예요 이 시선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딱 느껴주고 스피드를 내보는 거죠 몸을 과하게만 쓰는 게 아니고, 던지고 쓸려온다. 쓸려온다. 샤프트가 내 몸을 쓸 듯이 조금씩 더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리가 나가는데, 자,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내가 이렇게 조금씩 역동적으로 혹은 조금씩 빠르게... 몸을 쓰면서 공을 치는데 거리가 점점 는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렇게 몸을 써, 써도 무리가 안 가는데 몸을 과하게 많이 쓰고 채를 빠르게 하는데도 오히려 거리가 더 준다 혹은 똑같이 간다 그러면 역동적인 거 스톱해야 됩니다 역동적인 것만이 혹은 빠른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타이밍을 맞추고 자그 타이밍 안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번째 레깅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 가벼운 몸의 움직임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골퍼가 될수 있을 겁니다